아니, 내말잘 들었는데. 아, 얘들아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. 나도 대화해야지. 자, 여긴 아주 피곤한 공간이야. 굉장히 피곤해. 다크서클 보이니? 다크서클, 입에서 나방도 나오고. 너희 뭐 하고 있니? 얘들아 뭐 하고 있니? 아 피곤해. <웃음> 얘들아 뭐 하고 있는 거니? 너 피곤해 보이지? 좀덜 피곤해 보이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. 아 너희들 퇴근했구나. 자, 자 여기는 녹음실. 짠짜라짠 어지럽지 어지럽지 더 어지럽지 아자 얘들아 여기는 아 어지러 여기는 녹음실이야 여기 녹음실이야 녹음하러 왔어 아 신곡 녹음은 아니고 아, 오늘은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을 녹음하러 왔어. 아, 우리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러 왔지. 자, 야, 이거 애들이 많구나 지금 퇴근 시간이어가지고. 오디오북 목소리 기부를 하러 왔지. 음. 신곡 녹음은 다 했지 멍청아.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. 자, 그래. 요즘 쉬는 시간인데 많이 피곤하다. 야이 어쩜 이렇게 다들 딴소리 들만하냐 얘들아 어쩜 이렇게 딴소리 들만하니 자부터 오늘 아, 오디오북 녹음을 하러 왔다가 좀 쉬고 있어 자 오디오북을 녹음을 하는 우리 아, 그래 쉬는 시간을 맞이해서 너희들에게 우리 녹음실을 소개시켜 줄 거야 자 여기는 이제 내가 평소에 들어가는 골방 짜자잔 이녹음실 많이 봤지? 아 오늘 녹음은 아, 보통 소설이나 뭐 시,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오디오로 바꿔가지고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데 오늘은 아, 직업을 소개하는거야 직업! 직업을.. 아니 토끼 토끼 그만해야되겠다 아.. 토끼는 그만하고 직업을 소개하는 거야 직업. 음, 직업이 이 직업의 특징이 뭔지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좀 알아야지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. 이 시각장애인들이 한 90%는 아, 안마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다 그래.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라든가 어, 어떤 어,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되레 짐작을 하잖아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이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음 해서 오히려 지뢰 겁을 먹고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위한 그런 오디오북을 아 제작하는데 내가 참여하기로 돼 있어.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, 얘들아. 너희들도 참여할 수 있다. 1월 31일까지 지원하면은 너희들도 누구나 아 참여는 누구나 못한다.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. 응.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. 아 나는 지원한 게 아니라 나한테 제안이 들어왔지. 왜냐면내 목소리가 워낙 워낙에 또 이제 설득력 있고 워낙 낭낭하고 워낙 듣기 좋은 목소리니까. 아 그래, 지원만 할수 있어. 자세히 설명해줄게. 작년에 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. 150명이 참여를 했대 오디션을 봐야 돼 사실 읽기도 잘 읽어야 되고 전달력도 좋아야 되고 또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아, 그러는데 또이 심사를 누가 하냐 되게 특이한 게이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한대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예쁜 목소리 굉장히 말을 잘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, 그분들이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듣기 좋고 듣기 편한 목소리와 말투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 공연장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일단 발성 연장이 훌륭하니까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너희들 해봐라 알겠지? 어, 아무튼 오늘 나는 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홍보대사야 그래서 사실 자랑을 하려고 브이앱을 켰어 아 근데 너무 피곤해 아, 다시 피곤 모드를 바꿔야 되겠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아,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말을 많이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 지금 내 상태는 이래너희들이이틀 응. 연속 날보 보니까 응? 방져졌구나이제아식자 아무튼 너희희많이참여해이참여해주고아 우리 하나 또 얘기를 하이 내가 년이게 6년 여섯 번째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야. 여섯 번째 넘버 6. 나랑 뭔가 이 운명 같지 않니? 넘버 6. 어, 역대 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모델들이 누구였는지 알아? 이종석, 송중기, 그리고 김동완. <웃음> 아 굉장히 영광이고 부끄럽고 하지만 음 뭔가 내가 한 2년 전에 내가 그 목소리 기부에 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 이 착한도서관 프로젝트는 아니었어 다른 쪽이었는데 기부를 했는데 아 기부를 하고 싶다고 내가 이 제작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티오가 꽉 찼다고 할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대뜸 전화해서 아좀 김동환인데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기 좀 민망해서 아 저는 굉장히 좋은 발음과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아 이미 꽉 차서 안 된다고 그래서 되게 섭섭했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아 이번에는 이렇게 필두에 서서 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는 게 너무 뜻깊고 아 그리고 이종석 송중기를 이은 아 이런 홍보대사가 됐다는 게참 흐뭇해 그래 얘들 아무튼 너희 1월 31일까지니까 너희들도 참여해봐 아니 지원해봐 알겠지? 다 되는 건 아니다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나온다고 하더라 아이고 자 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너희들 곁을 떠날게 아씨 뭘로 하지? 그만하자 이거 그래 야 아. 목소리 안 좋거나 발음 안 좋거나 잘 읽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은 괜히 지원해서 우리 심사위원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좀 자신이 있고 아 어, 내가 좀 내가 좀 낭송 좀 한다 어 내가 좀좀 좀 듣기 좋은 목소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 어, 주저하지 말고 꼭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게 얘들아 알겠지 지금 여섯 시 반인데 일곱 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밥 먹다가 보는 친구들 얘기했다 너희들. 다 맛있게 먹고 음. 나는 이제 또두 번째 걸 녹음하러 갈 거야 아 여기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프지 밥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 저녁 맛있게 먹고 음. 하, 난 간다 얘들아 갈게 안녕 10초 있다 눌러야지 10초 됐다 안녕